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시인입니다 2023년 1월 31일 매매 리뷰 및 토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랭코차트 5분봉 무지개 10분봉 모두 추세따라 흘러내리는 차트가 완성되었는데요 무지개 이동평균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5분봉의 거꾸로 된 무지개 아래에서 추세를 타고 강하게 하락하다가 강하게 반등했으나 결국 무지개를 뚫어올리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분봉에서의 진입 타점은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럼 실전 매매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rab something from street y o e n e e y o u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